이프로그이 <웃음> <웃음> 어? 왜안 가져와? <웃음> 왜안 가져와? <웃음> 가져와! 가져와! 힘들어? 다 놀았어? 가져와! 어? 야 무시해! 아니야 저기 돼지 있잖아 돼지. 만로나 돼지. 돼지 가져오라니까. 돼지 가져와야지. m u l t i